무릎무릎이 거짓말정판 윤석열고진하무릎이부추진정파 윤석열을 고지 나라방식 국격실주 윤석열을 고진하나는 민족을 자랑찬 단군의 자 우리에 맞섰던 3.1운동은 자주 독립의 선언이라 너희가 진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으로 배를 채울게 국민은 독립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피 흘리며 싸워왔다 어 나라의 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너희가 독재의 오물을 먹고 민주를 죽이고 전쟁을 부를 때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통일 위해 싸워왔다 나라 또 떤 나라 떤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떤 나라 떤 나라 이제 떤 나라 너희는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떤 나라 떤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토인의 이땅의빚다이아니다라다라다빚라빚다빚다은 우리네